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웃음> <누나> 눌러주세요 <웃음>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미닛! 방탄소년단이 지난주에 또 그렇죠. 기록을 엎었어요 오 이건, 이건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기록을 했어. 자꾸만 자기가 어, 깨그 어, 어, 네. 7주 연속 어. 1위 버터를 하다가 8주째 되는 날 퍼미션 투 댄스가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버터가 1위를 탈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탄소년단 이름으로 빌보드 핫100에 대한 9주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사이에 곡이 바뀌었을 뿐이지 곡이 바뀌었죠. 음. 이렇게 자기 기록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그 버터가 사실 7위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그 다시 1위로 올라왔잖아요.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네, 뒤에서부터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빌보드 차트 중에서 역주행한 음. 곳 음. 급등한 곡, 급등한 곡. 그럼 아이들 뭐 하는 말이 있던데? 떡상. 아, 아 어. 나 요즘 말 알죠? 잖 떡상을 하네. 그 떡상한 곡, 음. 떡상한 노래, 역주행한 노래를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음. 2015년 6월 6일 음. 53위에서 1위로 떡상을 한 가수가 있어요. <웃음> 어. 테일러 스윗트의 대... <웃음> 아니 53위에서 1위로? 네. 우와, 아직, 아직 놀라지 마세요. 아니, 그렇죠? 아무것도 어, 아니거든. b 드블러드 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아, 노래 연습해 따라란 따라란 <웃음> 따라란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유 왜 이러니? 자 이런 노래가 <웃음> 가사를 해봐 네. 아니 가사 맞춰서 려니까 음이 안따라는데 몰라요 자 어. <웃음> 그게 54위에서 1위로 오른 곡입니다 어. 그 다음에 2010년 3월 20일 음. 53위에서 역시 1위로 오른 곡이에요. 오, 영국 적응해. 가수인데 네. 타이오 크루즈라는 가수예요. 음? Break Your Heart. 이 오. 노래는 이노래알까요 break, break break break break your heart. 어어아 이거 안다. 어 그래.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어. 노래. 예. 네, 아. 이 노래가 아. 그게 네. Break 예. Your Heart고요. 영국 가수인데 빌보드 핫100헌드에 대해서 53위에 있다가 1위로 올랐어요. 갑자기 그쵸. 중간도 안 걸치고 그러니까 어, 왜 그렇지? 뭔가가 근데 처음에 차트 진입을 53위로 했다가 올라온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갑자기 처... 인기가 팍 아, 쏟으면서 음. 많이 알려지면서 시간이 그쵸, 지날수록 그쵸. 이제 올라가는 거나 그다음에 2008년 음. 5월 24일에 음. 얘도 역시 53위에서 1위로 올라요 음. 리하나의 테커바오 이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봐. 들으면 아는데 네. 따라 부르기는 그래. 모르겠어요. 5 3이라는게 뭔가 있나 보다. 처음에 진입할 때 이제 웬만큼 그만큼 어, 어, 괜찮은 노래들은 53위부터 시작하는 중간쯤. 거보다. 왜냐면 원0 0에 드니까. 아. 중간이 52쯤 되니까 아, 네. 그언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1위로 네. 올라온 곡들. 그렇습니다. 음. 그 다음에 2009년 2월 28일 음. 얘는 58위에서 1위로 뛰어올라요. 음. 플로라이다, 플로리다라는 그 가수인데 음. Right Round라는 노래예요. 근데 음. 이게 GD의 하트브레이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랑 오. 되게 비슷해서 GD가 표절한 게 아니냐라는 오. 그 표절 의혹이 있었어요. 오, 해보세요. 따라라. <웃음> <웃음> 다 따라라라. 따라라란, 따라라라란. 뭐 이렇게 비슷해. 오, 비슷해. 진짜 하트브레이커인가? 하트브레이커 네. 싶은 정도인데 다른 노래예요 그래서 음. 이 가수가 한국에 가서 GD랑 같이 음. 하트브레이크를 같이 불렀어, 어 듀엣으로 어, 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서로 어, 근데, 싸울 수도 어, 있는데 어, 어. 그냥 어, 뭐, 되게 괜찮다, 예. 쿨하게 넘어갔네 원만하게 합의로 봤나 보지, 그러네. 몰랐지 아, <웃음> 지대가 훨씬 유명해서 그런가? 안근 아, 플로리다도 되게 유명한, 유명한 가수예요, 가수예요? 네. 네. 음, 그리고 2010년 11월 20일, 60위에서 음. 1위로 오를 더많 리하나의 What's My Name 오 나나, oh, no, no, What's My Name 오 나나, no, no, no, What's My Name 그런 게뭐 됐어요 어 진짜, 오, 진짜? 음. 못 들어갔어. 음, 이 노래가 60위에서 1위로 깡충 뛰어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게 2007년 5월 12일 음. 64위에서 1위로 올랐어요. 아. 우리는 마룬 5라고 부르는데 미국식으로 머런 5, 머이 5. Make me wonder, make me wonder. 어. 해봐요. I still don't have a r e a d 어떡하지이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노래 거네 따따따딴딴따란 don't believe in you anymore anymore. 오. 뭐 이런 노래인데 모로 파이모 팬인데. 오그 노래요? 예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들어봤죠? 예이 어. 네, 노래가 어. 있었고요. 지금 지금 지금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지금 더 그쵸 밑에서 더, 더, 더 올라 급등한 음.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8년 9월 6일 음. 이 가수는 71위에서 와. 1위로 뛰어올랐어요. 대단하다. T.I.라는 가수인데요. T.I. 노래가 아. Whatever You Like. Whatever You Like. 음. 근데 음. 이 노래가 진짜 유명했어요. 오. 유명해서 그. 아냐 마리나라는 가수가 그 다음 해에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는데 음. 이 아냐 마리나가 부른 노래가 조금 더 유명했어요. 사실은. 음. 그 되게 그 음색이 좋고 그러니까 TI는 약간 랩처럼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음. 아냐 마리아가 조금 부드럽게 불러서 좀익혀았는데 아. TI는 조지아 출신이에요. 어. 원래 이름은 팁이었어. 팁. 팁. 팁. 오. 근데 선배 래퍼 중에 Q T 이라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아! 그 선배를 존중하는 그 입장으로 자기가 이름을 T 에서 P를 빼고 TI 이렇게 정해서 나왔어. 아, 그래서 아. TI가 된 거야. P를 음, 빼서. 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음. 마이야 히 마이야 이 노래를 이 네, TI가? 아그 노래를 샘플링한 노래를 만들었어. 아. Live Your Life라고. 그래서 이 노래로 대박이 난 가수예요. 근데 얘가 감옥을 다녀와가지고 음. 지금 영... 쇠퇴 중이야. 네, 아, 예. 근금은잘안 예, 나오는데. 이 노래가 진짜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 예. 2000년부터 2009년, 그러니까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빌보드 100 차트에서 인기가 있는 곡 10년마다 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음. 16위. 진짜 어, 상위권에 그, 있는 거야요 뭐, 2000년도 10년까지 네, 네. 결산해봤을 때 16위. 되게 높은 편이다. 어,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해봐요. Whatever 노래 가사가 like. 너무 야해. 그러니까 what, Whatever, Whatever you like, 날아 that... 하나 못하겠다. 가사가 <웃음> 너무 야해. 나 나란, 딴 단란, 단 단란, 단단어 그래요. 어왜 하늘 같이 다? <웃음> 한음이었어. 어? 한음 아닌데 원래 음을 살짝 떨어뜨리는 게 아, 그 특징이잖아요. 옛날 노래 가사가 좀 야해요. 그래서 아, 부를 수도 없어 가사를. 음. 음. 그다음에 2012년 9월 1일 음. 72위에서 1위로 올른 테일러 스위프트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어. W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이런 노래.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어.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어, 그렇지 뭐. 노래를 네. 더잘 부르면 또 몰라. 아니야, 아니더 이상 어떻게 잘 불러요? <웃음> <이>, 너무 잘 <웃음> 불렀는데 지금? 가사까지. 명확하게? 아, 네? 어. <웃음> 그 다음에 어, 네, 어. 2017년 어. 9월 16일 77위에서 1위 어. 역시 테일러 어. 스위프트예요. 어, 대단하다. 어, 테일러 이상한... 스위프트의 Look okay. What You Made Me Do 란 노래인데 이, 이, 이 테일러 스, 스위프트의 이두 노래는 음. 그니까 처음에 데뷔를 72위, 77위로 했다가 그 다음 주에 1위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네, 처음부터 1위에 올랐으면 하샷 데뷔인데 그렇게 하지 그렇구나. 못하고 70위 이렇게 언저리에 있다가 1위로 음. 올라온 거예요. 음. 그것도 대단하다 근데. 음. 이 음. Look What You Made Me Do 이 노래는 저도 진짜 좋아했어요. 해봐요. Oh, Look What you made me do? Oh,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just made me do 오, what? 에이, 아, 예, 아, 고마워요 알아준다고. 아가라스마라 앤들 <웃음> and... 뭐 이런 노래. 어, 어 그래 그래요 들어본보같 아가인 난 리커타인 뭐 이런. <웃음> <웃음> 그래, 그다음에 아펠만 네. 나지. <웃음> <웃음> 2009년 <웃음> 어, 2월 어. 21일 78위에서 1위로 올라온 노래입니다. 에? 이거는 그 에미넴하고 음. 닥터 줄의 음. 50센, 오, 50센트 트로미고. 50센트가 에미넴이 키운 가수예요. 아 진짜. 아. 50센트 뉴욕 출신인데 어. 총을 맞아서 혀가 살짝 안 좋아. 그래서 이 발음이 되게 뭉개지는 레벨이해요 어. 오, 그런 어. 노래를. 오, 주 이런 노래 불면. 난 너무 좋아해 진짜. <웃음> <웃음> 네, 네. 이 셋이서 부른 Craig a a t t 이란 노래가 네. 78위에서 1위로 올랐고요. 아, 대단하다. 음. 아까 우리 그마이야하그 노래 음, 했었잖아요. 음, 음. Live Your Life. 음, 음. 이 노래가 2008년 10월 18일 80위에서 1위로 올랐어요. 이 사람이 샘플링 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T.I. 아까 그 T.I.라는 어, TI가 사람이 T.I.가 샘플링한 거잖아요. 음. 어, 어, 어. 그래서 이 노래가 82위에서 1위. 어, 그다음에 아까 우리 T.I.가 T.I.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이그 그 노래를 안다고 했잖아요. 들어봤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마이야마이야히이 노래 샘플링한 리뷰얼 라이프로 또 1위로 왔잖아요. 어.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요. 이때 어. 2008년, 2009년. 어. 근데 2008년에 10월 18일이었잖아요. 네. 이 다음 주에 이 티아이의 고공행진을 딱 막은 가수가 있어 음. 오랜만에 컴백을 한 가수예요 2018년까지, 그 다음 주 10월 25일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어, 10월 25일에 음. 96위에서 1위로 오른 게 100, 거의 100위 끝인데 그러니까. 96위에서 1위로 오른 게 b r 니스 피어스, Spears, 워모나이저 워모나이저, 워모나이저, 워모나이저 모르겠다 Britney Spears, 워모나이저 그쵸. 하니까. 이 노래가 TI를 네. 눌렀어요. 그다마지막입니다이 음. 노래는 97위에서 1위로 올라왔어요. 음. 제일 아래에서 그쵸? 올라오신 분이구 2009년 2월 7일 음. 리클락의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라는 음. 노래가 올라왔어요. 음. 네, 방탄소년단 7위에서 1위로 이렇게 역주행말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97위에서 97... 1위로 대화하겠다 진짜 근데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순위권 밖에서 음. 1위로 핫삿 핫사... 데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라는건1 0 0 밖에 있다가 어, 내자마자, 내자마자 바로 네. 1위. 이거가 1위. 사실은 그러니까 할샷 데뷔를 사람들이 데뷔. 더 많이 거론하는 게 그것도 대단한 네네. 건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렇게 떡상을 하신 분들도 오, 떡상도 상당히 많이 그쵸. 있다는 거. 네. 그만한 또 가치가 있으니까 노래가 그쵸. 그렇겠죠? 그 우리가 딱 들어도 아그 노래 대충 뭔지 알겠다 싶은 음, 노래들이 그렇죠. 내가 음. 들어봤으면 되게 유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빌보드 떡상한 노래들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한국 <목소리> <목소리>